안녕들 하신가? 어느덧 이장의 마지막입니다. 거의 끝까지 왔네요. 4. 떠남과 돌아옴 음, 여기는 독일 민흔이네요. 내 여행의 고향 굳이 어릴 적자랑곳을 고향이라 말한다면 우리 가족의 고향은 서울이다. 부모님은 전쟁 때 내려오신 실향민이고 아빠는 부산, 엄마는 서울에 사셨지만 아빠 역시 중학생 때부터 서울에서 학교를 다녔기 때문에 부산에 대해 잘 알지 못한다. 때문에 명절 때 민족 대이동 같은 건 경험해 본 적이 없다. 지방 출신들은 시골집에 대한 정서가 있다고 하는데 딱히 우리 땅, 우리 고장에 대한 애착도 없다. 어쩌면 우리 집안의 여행 유전자는 마음을 붙일 고향이 없었기에 가능한 것이었는지도 모른다. 내가 여행에 맛을 들인 건 사회생활을 하면서부터다. 학교 때도 방학이면 배낭여행을 떠나는 친구들이 덜어 있었지만 아르바이트에 치여가며 힘들게 학창시절을 버텨야 했던 내게 여행은 먼 나라 이야기였다. 그때나 지금이나 취업나는 인류의 숙제이다. 다만 때에 따라 의제가 조금씩 다르다. 그때는 여자는 취업하기 힘들고 여자는 승진하기 힘들고 여자는 회사다니다 결혼하면 되고 였다. 영어도 D를 받아 계절학기를 들었고 1학년 1학기 성적이 나머지 모든 학기를 아무리 잘해도 도저히 메꿀 수 없는 정도였지만 군뱅이도 구르는 재주가 있다고 자기소개서를 꽤잘 썼다. 졸업 전 자기소개서 쓰기 과제로 전공 교수님께 큰 칭찬을 받고는 드디어 살 길을 찾았다는 생각이 들었다. 나는 영어 시험 안 보고 면접 위주로 합격자를 가리는 회사 한 군데를 공략하기 시작했다. 첫 번째 시도에 떨어졌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회사밖에 살 길이 없었던지라 불을 켜고 재도전, 졸업 전 입사라는 쾌거를 얻었다. 당시 여직원 평등을 내세웠던 이사는 여직원 경쟁률이 100대 1, 이를 뚫었으니 글로 먹고 살 팔자는 그때부터였다고 봐야겠다. 입사 첫해에는 친구들과 제주 여행을 갔다. 제주시에 머물며 협재, 천재연, 성산일출봉, 우도를 돌아보았다. 숙소는 용두암 근처 민박집이었는데 손으로 그린 제주도 지도에 다녀올 만한 곳을 표시하고 그걸 여러 장 복사해 놓았던 가이드 마인드 투철하신 주인장과 소변은 가능, 대변은 금지였던 민박집 화장실 규칙이 기억에 남는다. 그땐 내가 제주까지 와서 살게 될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는데 이제와 생각하면 참 희한한 인연이다. 잘 기록해두었다가 나중에 다시 한번 찾아가 볼걸. 그때도 우리의 여행을 주도했던 살림꾼 문숙이 덕에 난 그저 손 놓고 따라다니기만 했다. 다음에는 야심차게 해외여행을 계획했다. 그때도 문숙이와 다녀올 예정이었다. 우린 휴가 날짜를 맞추고 대략 홍콩으로 떠날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그런데 갑작스러운 변동사항이 발생했다 문숙이가 다른 잡지사로 이직을 한 것이다 그녀에게 좋은 기회였기에 축하해야 할일 다만 이직하자마자 휴가를 얻는다는 게 불가능했다 첫 해외여행에 꽤 들떠 있었는데 한순간에 김이 빠졌다 어찌할까 고민하다 이왕 이렇게 된거 지르기로 했다 패키지로 홍콩여행을 떠나기로 한것 그때는 여행사에서 여권 발급을 대행해 줄수 있었는데 마침 직장 동료가 친구네 여행사를 추천해서 그곳으로 수수료와 인적사항을 보냈다. 문제는 여권 담당자가 일을 마무리 짓지 않고 퇴사하는 바람에 내 여권까지 낙동강 오리알이 된 것. 출국 날짜는 다가오고 패키지 여행사에서 여권을 보내라는 전화가 계속 걸려오는데 내 여권은 어디로 간 것인지. 이 초보 나홀로 여행자는 가이드 언니의 특별한 케어를 받았다. 기내식도 잘 받아 먹었고 초록색 불을 확인하고 기내 화장실도 무사히 다녀왔다. 좌석에 앉아 이것저것 누르면 승무원이 달려온다는 것도 알았다. 사실 첫 해외여행에서 그 정도면 양호하지. 비행기 탈때 신발을 벗지도 않았고 착륙할 때 먼저 일어나 짐을 내리지도 않았다. 나름 눈치가 있는 처자였으므로 대략 사람들을 살피어 분위기에 적응했다. 특별히 첫날부터 저녁 식탁에 함께 앉았던 아주머니 두 분을 따랐다. 식탁 예절이 뭔가 남다르게 느껴지는 이분들로부터 나름 글로벌 에티켓을 배워야겠다고 생각했다. 두분 또한 나를 예뻐해 주셨다. 패키지 스케줄 이후 두 분과 함께 야시장에 가기도 했고 틈틈이 들려주시는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기도 했다. 마지막 날밤 저녁 식사를 마치고 숙소로 들어가는데 두 어른이 나를 방으로 놀러오라 하셨다. 두 분은 패키지 가이드가 말한 정말 비싼 냉장고 음료를 호방하게 털며 맥주를 권하셨지만 서른이 넘어서야 맥주 한 캔을 정복했던 나는 천생 아기 취급을 받으며 탄산음료나 홀짝일 뿐이었다. 두분다 남편의 일 때문에 캐나다로 이주했으며 한 분은 임기를 끝내고 한국에 다른 한 분은 여전히 캐나다에 있는 타국에서 만난 절친 사이였다. 두 분은 오랜만에 만남을 홍콩 여행으로 즐기고 있는 중이었다. 취기가 오른 어르신들은 약간의 자랑을 섞어가며 좋은 말씀을 해주셨다. 쓸데없이 비싼 커피 마시고 쇼핑하는데 돈 쓰지 말고 월급에서 5만원, 10만원씩 따로 떼어놔요. 그렇게 1년이면 멋있는 여행을 할수 있어. 캐나다 우리 집으로 와요. 캐나다에서 스키 한번 타보면 한국 스키장 너무 시시할걸? 한국 스키장도 버거 겨우 낙엽보딩을 하던 내게 캐나다로의 초대는 마치 우물에서 나와 하는 것으로 들렸다. 나는 개구리였고 백지였고 스펀지였다. 이후 그분들과 다시 연락을 하지도 캐나다 스키장에 가지도 않았다. 그러나 그분들이 미친 영향력은 대단하여 내게 평생 여행 바람이 들게 만들었다. 돈을 어떻게 써야 할지 어디에 가치를 두어야 할지 선택의 상황에서 무엇을 택할지의 대답은 언제나 명료했다. 난 패션 마케팅이라는 소비의 중심에 있는 일을 했지만 단한 번도 명품백을 사지 않았고 앞으로도 그런 일은 없을 것이다. 가방과 구두는 늘내 머릿속에서 비행기 티켓으로 치환된다. 그러니까 홍콩 여행은 돈에 대한 생각과 더불어 소비 패턴, 삶의 가치관까지 결정지어 주었다. 홍콩 여행은 확실히 태동의 역할을 했다. 그 때문인지 가장 여러 번 다녀온 여행지이기도 하다. 회사일로 숨이 막힐 때면 주말에 훌쩍 떠나기도 하고 좋아하는 숙소에 빈방이 있다고 해서 떠나기도 하고 음악 좋은 클럽에서 불금을 보내려고 떠나기도 했다. 다른 곳과 달리 홍콩은 익숙함과 낯설미 공존하는 나에게는 여행의 고향 같은 곳이다. 첫 여행에 함께하지 못했던 문수기와도 홍콩에서 회포를 풀었다. 홍콩에서 번개를 한 것. 그녀는 호주에서 날아왔고 난 서울에서 갔다. 문숙이는 언제나 기획하고 준비하는 역할을 하던 친구지만 홍콩만큼은 내가 할 말이 많았다. 방심한 탓일까? 문숙이와 침사추위에서 만난 첫날 나만 믿고 따라와 하고는 무작정 직진 또 직진한 통에 반대 방향으로 지하철 3개 정거장을 걸어야 했다. 그렇지. 익숙한 홍콩도 길치 본능은 이길 수가 없다. 호주에서 반나절을 헤매고 옆동네까지 걸었던 나를 익히 아는 문숙이에게 굳이 또 나를 증명하고야 말았다. 그럼에도 우린 너무나 반가워. 목이 쉬도록 지난 시간들을 이야기했다. 우리가 이렇게 홍콩에서 다시 만날 줄 알았을까? 기자인 그녀가 셰프가 되고 카피라이터인 내가 작가가 될 줄을 누가 알았을까? 춤추던 여행 초록불을 기다리는 시간 회오리 같았던 나의 6년이 시작되었다. 합창단 선배였던 R언니는 오래 잊고 지내던 선배다. 난 대학 2학년 때까지 연합동아리 에스 코러스에서 노래를 부르다가 소질없음과 끼없음을 발견하고는 얼추 활동을 접었다. 합창단에선 노래 잘하는 놈이 장땡이다. 하여 코러스의 코러스 역할만 하던 나는 인기도 없었고 친구도 없었고 그래서 재미없음을 확인하였고 시들해졌다. 2학년 2학기부터는 빵꾸난 합정을 때우고 아르바이트를 하느라 일찌감치 캠퍼스 동아리의 낭만과는 졸업을 했다. 알언니와 한 번쯤 마주칠 만한 업계에 있었다. 난 패션 마케터, 언니는 메이크업 아티스트였기에 어딘가 촬영장에서 만날 법도 했다. 그리고 우린 스튜디오도 미팅룸도 아닌 압구정동, 신호등에서 마주쳤다. 언니는 신호를 기다리는 짧은 시간 동안 나에게 춤을 추러 오라고 했다. 아 맞다. 이 언니가 엄청난 에너지의 소유자였지 보이시한 외모에 재주가 많았던 언니다. 엄청난 기와 함께 설득에 있어서도 천부적이었다. 수줍음이 많아서 노래도 잘 못하던 내가 합창단도 끼가 없어 일찌감치 때려친 내가 세상에 그 짧은 시간에 홀라당 설득당하여 그 주말 역삼동 댄스학원 문을 열고 들어갔다. 그래 억누르고 있던 끼었다 치자. 그날 이후 난 알언니 그리고 춤 친구들과 6년 동안 몰려다녔다. 우린 거의 일상의 오락을 함께했다. 멤버들이 자취방에 다니며 밥도 해먹고 영화도 보고 술도 마시고 파티도 하고 당연히 춤을 가장 많이 췄다. 그리고 여행도 함께 떠났다. 특히 알언니와는 국내외 여러 곳을 단둘이 또는 여러 사람과 함께 지치지 않고 다녔다. 언니의 멋진 패션과 뛰어난 미모 개성은 어디서나 눈에 띄었다. 언니와 함께 다니면 사람들의 호감어린 시선이 느껴졌다. 언니 또한 그런 시선이 평생 익숙한 사람이었다. 생각해보면 어디서나 빼지 않는 허세가 과열 양상이었던 것 같다. 덕분에 여행마다 에피소드는 넘치게 나왔다. 앞서 소개했던 것처럼 네팔에서 벨보이와 미친 듯이 싸워봤고 앙코르와트는 바지 한벌 없이 미니 스커트만 가져간 탓에 함께한 사람들을 당황스럽게 하기도 했다. 하나하나의 높이가 50cm쯤 되는 사원 계단을 그런 차림으로 성큼성큼 올랐으니 안 보려고 해도 시선이 가는 건 어쩔 수가 없었다. 첫날 경험으로 언니에게 내 바지 하나를 빌려줬고 언니는 어정쩡한 길이의 바지를 마치 자기 것인냐 멋지게 소화해냈다. 민속쇼 중 관객과 어우러지는 시간이 있으면 늘 빼지 않고 나가 과하게 춤을 잘 춰서 쇼 배우들을 다 씹어먹으시기도 같이 해외여행을 갈 때면 언니는 번번이 입국 카드를 받지 못했다. 이국적인 외모로 늘 현지인 취급을 받았기 때문이다. 거기에 체력까지 끝내줘서 어딜 가나 최상으로 즐겼다. 숙소에 돌아오면 복근 운동과 스트레칭은 기본이었다. 제일 부러운 건 침대에 눕자마자 골아 떨어지는 적응력이었다. 반면 나는 늘 골골댔다. 특히 언니랑 가면 그랬다. 꼭한 번씩 크게 아팠다. 난 언니에게 이렇게 말하곤 했다. 내기좀 그만 빨아먹어. 언니는 쿡쿡거리고난 그런 게 아니고선 이럴 리가 없다며 여행 분위기를 한 번씩 가라앉히는 빈약한 체력을 변명하곤 했다. 한창 회사 다니며 여행 갈 때는 여행 전에 헬스를 하고 걷기 운동을 하는 등 체력 보강을 했다. 그만큼 환경에 예민하기도 하고 작고 기운 없는 체질이었기 때문이다. 그러고 보니 길치에 저질 체력에 예민 체질, 뭐하나 여행자 기질이 없다 어쨌든 결국 춤으로 만난 우리는 춤여행을 떠났다 갑자기 성사된 10명이 함께하는 유럽여행은 한마디로 아비규환이었다 번개처럼 떠난 여행의 목적지는 영국 블랙풀 댄스 스포츠를 하는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아는 곳이다 그러나 일반인들에게 비틀즈의 고향 리버풀도 아닌 블랙풀은 생소할 것이다 블랙풀은 한마디로 종주국인 영국에서도 가장 길고 확실한 댄스 스포츠 역사를 갖고 있는 리버풀 근처 바닷가 마을이다. 이곳에서 매년 댄스 스포츠 국제대회가 열리는데 프로, 아마추어, 라이징 스타 등 한다하는 선수들이 모여 몇날 며칠 경연을 벌인다. 분야마다 오전부터 예선을 치르기 시작해 저녁때가 되면 최종 우승자가 가려진다. 당연히 하이라이트는 마지막 날 열리는 프로 선수들의 경연이다. 그런데 영국이 댄스 스포츠 종주국이라고? 그러니까 영국이 식민지를 돌며 세계의 유물만 가져온 게 아니다. 댄스에 스포츠가 붙는 것도 이상한데 삼바, 탱고가 영국이라니. 정확하고 자세한 역사는 녹색창에 양보하기로 하고 간략히 말하자면 영국에서 10개 댄스 종목을 정리하고 경기를 치르기 시작한 건 100년이 넘는 역사를 가지고 있다. 댄스 스포츠는 일정한 동작과 룰에 따라 점수를 매긴다. 피겨 스케이팅을 생각하면 이해하기 쉬우려나? 그러 저러한 이유로 댄스 스포츠의 탱고와 아르헨티나의 탱고가 다르고 댄스 스포츠의 삼바와 브라질의 삼바도 비슷한 듯 다르다. 이렇듯 열정목이란는 데는 댄스 스포츠 동호회였으니 우린 언제나 바쁘고 할게 많았다. 자연히 많이 움직이고 잘 먹었으며 시끌시끌한 기질 또한 그게 달았다. 로망은 블랙풀이었다. 5월 말에서 6월 초에 열리는 블랙풀 대회에 우리 댄스 선생님들이 참가하곤 했는데 그곳에 가면 세계적 댄스 스포츠 선수를 직접 만날 수도 있고 학생들은 시간을 잡아 개인 교습을 받을 수도 있다. 최종 대회날 좌석은전 세계 돈 많은 팬들이 1년 전에 다 잡아놓는다. 당연히 우리 같은 일반인들은 입석표를 사들고 멀리서 춤을 보는 것만으로도 영광이다. 오전부터 예선, 준중결승, 중결승, 결승순으로 진행을 하니 저녁이 될수록 열기가 뜨거워지고 준결승쯤 하는 시간에는 한껏 드레스를 차려입거나 가슴에 훈장을 줄줄이 단 지팡이를 든 어르신들이 로비를 가득 메운다. 클래식한 대회의 들뜬 분위기도 이국적이고 즐겁다. 그러니까 바로 이 분위기, 이 대회를 보러 가는 게 우리 최종 목표였다.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갑작스런 여행 번개에 반응했고 나름 조직적인 준비 모임을 몇 차례 가진 후 블랙풀을 향해 떠났다. 일정은 스위스, 독일, 파리를 거쳐 영국으로 들어가는 것이었다. 여기서 조직적이라 함은 나라마다 가이드를 정해 그를 중심으로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고 식사나 재정, 숙소도 담당자를 정하는 등 배운 사람들의 똑똑할 뻔했던 야심찬 계획이었다는 뜻이다. 문제는 떠나는 날 아침 짐을 붙일 때부터 발생했다. 출발 며칠 전에 공동 먹거리와 비품을 사러 마트에 갔는데 이번 여행의 보스가 물을 사야 한다는 주장을 했다. 세계적인 호텔 체인의 간부여서 여행도 꽤 다닌 분이 그런 주장을 했다는 게 지금 생각하면 의아하기만 하다. 어쨌든 그는 이전 출장에서 물을 갈아먹고 배탈이 난 적이 있다며 다른 건 몰라도 물은 사가야 한다고 했다. 세상에 10명이 열흘 동안 먹을 물을 샀으니 이게 말이 되나? 카트에 가득 실은 삼다수병이라니. 시간은 걸렸지만 어찌어찌 해결이 되어 그 많은 물을 결국 화물칸에 싣는 데 성공했다. 차라리 스위스 공항에서 거절당했으면 좋았을 것을. 공항에 도착하여 렌터카를 빌리러 가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오지 않던 운전 담당 멤버가 한참 뒤 구인승 승합차를 몰고 왔다. 유럽 렌터카, 그 정확히는 반납하는 장소인 파리와 연결된 회사는 구인승이 맥시멈이라고 한다. 사람이 10명인데 구인승. 사람만 있다면 어떻게 구겨앉아 갈 텐데 우리에겐 열을 치 물과 10명의 사람보다 더큰 부피를 차지하는 짐이 있다. 여기에 쇼핑이라도 하게 되면 짐은 점점 더 많아질 것이다. 이미 트렁크는 꽉 찼고 매일 그 트렁크를 테트리스하듯 쌓고 내리는 게 운전 담당 멤버의 지옥훈련 코스였다. 그렇다면 물은? 우린 삼다수 2리터 병들을 발밑에 둔채 밟고 다녀야 했다. 그렇게 밟히던 물을 한 병씩 클리어해 나갔으니 기분상으로는 이 물이 배아리에 가장 적당하지 않은가? 마지막 3인 자리에는 4명의 여자들이 잘 포개 앉았고 그 발밑에도 어김없이 물이 있었다. 이코노미 클래스 증후군이 있다면 여기가 그 끝이 아닐까? 해당 국가 담당 가이드는 운전석 옆에 앉았는데 도고도 불어도 못해 길잡이가 되지 못했다. 우린 어디서나 미숙했고 오랜 기다림은 수차례 의견 충돌로 이어졌다. 둘이 가도 싸우기 마련인데 연습실에서 춤으로만 만나던 열 명이 말리타국에서 이토록 궁색한 구인승 승합차 생활을 한 거다. 당장 호텔 이사님이 열흘치 물을 주장할 줄 누가 알았겠나. 독일 프레아 마켓에서 커다란 빈티지 가방을 산한 언니는 자신만 모르는 엄청난 눈총을 받았고 남자들은 몰래 혼탁 문화 체험에 나섰다가 촉 좋은 여자들에게 걸리기도 했다. 멤버들 간 미묘한 신경전도 많았고 독일에서 파리로 들어갈 때는 길을 잃어 저녁 늦게까지 헤매던 중 차에 문제가 생겨 난민이 될 뻔한 일도 있다. 언젠가부터 일행은 두세 팀씩 나눠 움직였는데 나와 어언니는늘 마이너한 쪽을 택했다. 관광지보다는 동네 골목을 걷거나 벼룩시장에 가는 등 대부분 여성 멤버들이 점차 아런니 편에 섰다. 스위스에서 남들 다 가는 융프라우에 가지 않은 이유는 둘다 이미 경험했기 때문이고 파리에서 루브르에 가지 않은 건 일종의 허세였다. 그렇지만 그때 택했던 몽마르트는 내 여행의 기억 중몇 손가락 안에 드는 낭만적인 이미지로 남아있다. 블랙풀은 우리를 쉽게 허락하지 않았다. 파리에서 영국으로 들어갈 때 멤버 한 명이 여권을 호텔에 두고 오는 바람에 비행기를 놓치고 말았다. 다른 사람들은 먼저 떠났고 그 친구와 또 다른 한 명이 남아 다음 비행기 티켓을 구했다. 문제는 그 친구가 몇 명의 리턴 티켓을 가지고 있었던 것. 입국 심사를 하는데 호텔 바우처도 리턴 티켓도 없으니 우린 요주의 인물이 되고 말았다. 입국 심사대를 통과하며 감시 대상자들을 앉히는 장소에 수감당한 우리는 고분고분하지도 않은 데다 틈만 나면 말을 해총든 경찰관의 신경을 건드렸다. 화장실도 감시원 동행하에 한 명씩 다녀와야 했다. 4시간을 기다리자 나머지 친구와 왔고 다 같이 태도를 누그러뜨리고 눈물로 호소한 끝에 억류해서 풀려날 수 있었다. 우린 영국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여유를 되찾았다. 아홉 명이 승합차 두대로 나눠 탔고 가져온 물도 다 마신 것. 다음 날은 우리 댄스 선생님을 응원했고 서울에서부터 소중히 가져온 한국 반찬들을 다 털어 선생님들께 한상 차려드렸다. 여행 후 뒤풀이를 하며 의외의 사실을 알았다. 두세 팀으로 움직였던 여정의 문제였던 것. 우린 효율적으로 움직였다고 판단했는데 몇은 그것이 서로 인화하지 못한 원인이라고 생각한 것이다. 갈라지기 시작한 건 융플라우에서부터였다. 난 스위스에 다녀온 지 얼마 안된 상태였고 언니는 스위스에 가족이 살아 이미 여러 번 경험했기에 비싼 융프라우 기차값을 부담하는 게 아까웠던 터 인터라켄 시내에서 골목을 구경하고 마트에서 샐러드를 사 먹고 트램을 타고 산에 올랐다가 맥주 한잔을 마시며 떨어지는 패러글라이딩을 하염없이 바라본 것만으로도 충분히 좋았다. 그러나 다른 멤버는 그게 우리의 일탈이고 그로 인해 갈라지기 시작했다고 판단했단다. 언니와 나는 그 자리에서 사과했고 공식적으로는 쌓인 감정을 털어냈다. 물론 그건 내 생각이다. 그 감정이 털렸는지 그렇지 않은지는 상처받았다 여긴 당사자들의 마음을 일일이 확인해보지 않아 모르겠다. 세심히 살피지 않은 것은 잘못이다. 다만 그런 상황을 쿨하게 여기는 사람도 있고 보다 심각하게 여기는 사람도 있다는 걸 깨달은 건이 여행의 또 다른 교훈이었다. 멕시코에 같이 갔던 그 언니가 살펴주는 편이라면 알언니는 그냥 놔두는 편이다. 그렇기 때문에 힘들 때는 나 스스로 타임을 걸어줘야 한다. 친구와의 여행에서 싸움이 나는 주 원인은 섭섭합니다 그리고 좀더 깊이 들어가 보면 내가 먼저 타임을 걸지 않은 것이 원인일 때가 많다. 그래서 동반자가 있는 여행에는 더욱 원칙이 필요하다. 상대가 여린 마음의 소유자라면 더욱 사전에 친절한 대화를 나누는 시간이 필요하다. 내가 동반자 여행에서 지키는 원칙은 대략 이런 것이다. 선택의 상황에서 싫은 건 싫다고 말하자. 여기서 싫다는 너가 싫다는 것도 불만이 있다는 것도 아니다. 그냥 이것, 뭐 이를테면 음식, 뭐 프로그램 일정, 그런 것이 싫다는 뜻이다. 불만을 선택 상황에서 섞어 말하는 건 여행 전체를 피곤하게 한다. 불만이 있으면 분명하고 확실하게 말하자. 조금씩 틱틱거리면 원인도 알수 없고 해결도 할수 없다. 유치하다고 생각해도 좀스럽다고 생각해도 차라리 확실한 불만의 요점을 말하는 게 좋다. 이를테면 내가 계속 이 공용 짐을 들고 다니는 게 싫어. 메뉴를 정할 때너 위주로만 정하지 말고 한 번씩 번갈아 하자. 불만에 대한 대안도 같이 생각하는 게 좋다. 하고 싶은 게 서로 다를 때는 누군가 한 명이 희생하지 말고 각자 자기가 하고 싶은 걸 하자. 혼자 하는 게 싫어서 끝까지 설득하고 조를 거면 아예 이 여행은 따로 가는 게 좋다. 확대 해석하지 말자. 그렇기 때문에 불만은 분명하게 말해야 한다. 상대가 알아서 짐작할 것이라는 기대는 아예 하지 않도록 피차 말한 만큼만 이해하고 받아들이기로 약속한다. 내가 가장 약한 부분을 미리 말하자. 예를 들어. 난 배고플 때 먹지 않으면 포악해진다. 로컬푸드를 맛보고 싶다. 길을 찾지 못하면 예민해진다. 그러니 길은 동행자가 찾으면 좋겠다. 밥을 굶으면서까지 여행하지 말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나누자. 미리 이야기하는 게 좋다. 미리 이야기해보고 안 맞을 것 같으면 같이 가지 않는 게 좋다. 휴양지를 좋아하는 올케와 문화탐방을 좋아하는 오빠가 신혼여행 때에 일본 여행을 갔다가 엄청나게 싸웠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다. 전국 바닷가에서 주워온 오빠의 소중한 조개껍데기를 올케가 버려서 한바탕 싸운 적도 있단다. 현재 오빠네 부부는 캠핑으로 대동단결하여 공통의 행복을 찾았다. 안 맞는 걸 맞추느라 애쓰지 말고 맞는 사람끼리 가는 게 좋다. 요즘은 알언니와 여행을 다니지 않는다. 이제는 길거리에서 춤추는 게 재미가 없고 인물 사진이나 셀카도 거의 찍지 않는다. 각자 생활 반경과 패턴도 달라졌다. 만나는 사람도 달라졌고, 취미도 다르고, 이제는 거의 연락조차 하지 않는다. 우리의 시절 인연이 아마도 거기까지였나 보다. 예전에 그 블랙풀에 갔을 때 찍은 사진이고요. 반주가 그 브라스밴드 반주로 나와요. 그래서 정말 되게 옛날 옛날 느낌이 나면서 빈티지하면서 클래식하면서 굉장히 낭만적입니다. 사진을 엉망으로 찍어서 이게 최선입니다. <웃음> 그림 같은 성 따위 디즈니 타이틀과 로고에 등장하는 그성 노인슈 반슈타인을 보러 갔다. 여행할 때마다 볼거리 하나 정도 미션으로 정하는데 독일의 목적지는 바로 이곳이었다. 흔히 유명 관광지를 표현할 때 하는 말그 나라 사람들이 가고 싶어하는 곳 1위 또는 세계적인 같은 수식어를 갖기에 충분한 성이다 문제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몰리는 통에 준비가 단단히 필요하다는 것내 경우 독일에 사는 사촌이 미리 예약을 해줘서 느긋하게 미넨을 거쳐 피센으로 갈수 있었다 바쁜 여행자들은 미넨에서 기차 타고 와서 성을 보고 가는 반나절 정도의 시간을 할애하는데 나는 그곳 정확히는 그아래동네에서 하룻밤 머물러 보고 싶었다 날씨가 흐렸다 맑았다 하는 점심때쯤 피셀에 도착해 숙소에 짐을 놓고 동네를 천천히 걸었다. 그리고 금세 이곳에 푹 빠져버렸다. 1박 2일은 부족해 그보다 더 오래 있고 싶었다. 미네는 뭔가 나랑 안 맞는 느낌이었다. 베를린이 너무 좋아서 상대적으로 그렇게 느꼈는지도 모르겠다. 사람들은 딱딱했고 유명한 맥주집 호프 브로이 하우스에서도 좋은 느낌을 받지 못했다. 음식도 맛이 없었다. 베를린과 시스템이 달라 시티투어 데이티켓도 손해를 많이 보았고 머무는 동안 피곤하게 시내만 걸었다. 그저 인상에 남는 건 미넨 사람들이 대낮부터 생맥주를 즐기는데 기본이 1리터라는 것. 어쩌다 주방용품 파는데 들어갔다가 갑자기 꽂혀서 몇 시간을 커피용품 앞에서 시간을 보냈다는 것. 그것도 평소 주방용품을 좋아하니 피했어야 하는데 별 목적 없이 다니다 쉬지도 못하고 즐기지도 못하고 그냥 시간만 때운 느낌이었다. 그렇게 며칠을 보내고 피센으로 넘어오니 평화로운 시골마을이 나를 반겼다. 커다란 건물들이 누르던 미넨과 달리 피센은 아기자기한 상점과 작지만 역사 깊은 성당과 중세시대의 성이 있었다. 여기가 로마시대 국경초소가 있던 지역이라고 한다. 그래서 동네 끝 강쪽으로 가면 호에스라는 작은 성이 있다. 치즈를 잔뜩 넣은 찐득한 바질페스토 파스타는 너무나 내취향이고 여기에... 바이에른 맥주는 완전 찰떡이었다. 기대는 한껏 부풀어 올랐다. 내일 아침 일찌감치 성으로 갈 것이다. 노이슈 반슈타인을 보고 나면 얼추 독일 여행은 마무리가 될 것이다. 프랑크푸르트로 돌아가 삼촌과 숙모를 만나고 시간이 괜찮으면 퀄론에 갔다가 집으로 돌아갈 예정이다. 이 여행의 기승전 절정에 노이슈 반슈타인 성이 있었다. 새벽부터 들리는 이 소리는 뭐지?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아니 퍼부었다. 시간 맞춰 버스를 타러 가야 하는데 우산이 없다. 숙소에서 우산을 하나 빌렸다. 아무 소용이 없다. 우산이건 비옷이건 그냥 맞으라는 비다. 온몸이 푹 젖은 채 버스에 올랐다. 앉기도 서기도 곤란한 젖은 몸으로 탄 버스는 언덕을 올랐다. 비는 여전히 그칠 줄을 몰랐고 버스에서 내리니 이미 많은 사람이 대기줄에 있었다. 물론 나는 예약을 했다. 그래서 어디로 가면 되지? 아니 그 줄이 예약자들의 줄이다. <웃음> 이성참 도도하다. 자유 관람 안 되고 반드시 도슨트 관람을 해야 한다. 사진 찍으면 안 되고 당연히 인원 제한도 있다. 성 앞이 아니라 언덕 아래에 주차장 티켓 박스와 대기열을 만들었다. 이 또한 이성의 도도함이다. 어중이떠중이는 아래서 위로 올려다보시고 관람자들만문 앞까지 오라는 거지. 날씨만 좋았어도 트래킹을 선택했겠지만 비맞은 생쥐꼴로 몸이 부들부들 떨려왔다. 셔틀버스 티켓을 샀는데 이마저도 경쟁이 심해 겨우 중국인 관광객들 사이를 비집고 들어가 손잡이를 잡았다. 성문 앞에서 다시 대기. 화장실에 가보니 어떤 약바른 여자가 핸드 드라이어로 머리와 옷을 말리고 있다. 부럽지만 꾹 참고 관람을 시작했다. 컨디션이 좋지 않아서인지 감동은 예상보다 미미했다. 그 대단한 성에서 내 작은 집. 작은 침대가 그리운 건 뭔지. 두 센트를 마치고 성의 주방을 지나 카페에 앉았다. 커피 한 잔을 마시니 떨리던 몸이 진정되기 시작했다. 한 박자 늦게 시작된 호기심. 루트비히 이세를 조금 더 알고 왔으면 더 재미있었을 텐데 하는 후회가 밀려왔다. 이 잘생긴 애정결핍 왕은 독일의 성을 세개 지었는데 그중 이곳이 궁극의 화려함을 자랑한다. 그는 바그너를 좋아했고 의문의 죽음을 맞았다. 침대 하나를 만드는데 조각가 14명을 동원해 4년 6개월 동안 공을 들이는 등 집착도 과했다. 그러고도 노인슈 반슈타인 성은 미완이었는데 그 와중에 자기의 성이 관광지로 전락하는 게 싫다며 사후에 성을 부수라고 했다지? 정작 그는 이곳에서 한 달도 살지 못했고 디즈니 홍보 효과로 이 성은 관광지 어부 관광지가 되었다. 그나마 성 앞에서 줄 서지 않고 성 앞을 유원지 분위기 안 나게 관리하고 있는 게원 건물주에 대한 최소한의 배려인지도 모르겠다. 루트비히는 아름다운 집을 지었지만 그 마음이 지옥이었고 난 그렇게 기대했던 여행의 하이라이트를 비를 맞았던이후로 전혀 즐기지 못했다. 인생사가 예상대로 되면 뭘할 말이 있겠나. 다행히 컨디션을 회복한 뒤 마리엔다리로 올라가 성을 멀리서 관망했다. 역시 그림에 나온 그대로다. 내 마음을 끈건 반대편 언덕 위의 호엔 슈반 가우성, 루트비2세 아버지가 버려진 성을 개축한 것이라고 하는데 루트비 2세의 아버지가 루트비 1세가 아닌 막시밀리안 2세라는 점을 콕 집어본다. 이건 아재개구도 못도 아니지만 내 기분이 업되었다는 신호. 옷은 아직 축축하지만 비 그친 뒤 낮은 구름과 함께 보이는 아랫동네 평화 지대는 너무나 아름다웠고 알프제 호수의 백조도 동화책을 찍고 나온 듯하다. 생각해보니 노이슈반슈타인성을 동화적이라고 하기엔 너무 규모가 크다. 차라리 이 레고 블록 같은 노란색 호엔슈반가우성이 조금은 만만해 보이고 귀여운 공주 하나 살 듯하다. 얼마 전까지 몸이 떨려 집 생각이 간절하더니 이렇게 또 신이 난다. 여행 다닐 때는 감정 기복이 심하다. 걸음마다 좋았다. 싫었다. 재미있었다. 우울했다. 낙심했다. 행복했다 한다. 이렇게 심장을 혹사해도 되나? 여행 중에는 정중동이 없다. 몸도 마음도 동동동만 있을 뿐. 네 이게 바로 그 문제의 디즈니 그 로고에 나온 성인데요. 그 디즈니 모양은 이쪽 이, 이쪽 앞쪽에서 찍어야 그 모양이 나와요. 이거는 그 다리에서 찍은 모습입니다. 요게 호엔슈방가우 성인데요. 그냥 제가 여기 들어갈 때 너무 컨디션이 안 좋아서 그랬는지 이 조금 진정을 하고 난 다음에 그냥 여기가 너무 좋았어요. 건너편에 있는 성인데 그리고 아, 호수가 너무 맑고 이 성의 별명이 백조성이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이 백조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성에서 본 아랫동네입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나머지 이제 정말 얇은, 아주 조금 남아있네요.